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드디어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12년 만에 진출인데요. 우리 태극 전사도 힘낼 수 있게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43회 로또 총 판매액 1,070억 원, 1등 당첨금 250억 원으로 17분이 당첨돼 1인당 14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2조 2,516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경북 영천의 한 어린이집 찾아갑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영천시의한어린이집 얼마 전부터 이곳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또, 또 바로 복권기금서이 지원하는 아이 행복도우미 사업 덕분입니다. 에기이이영상에이이이이이 경북도 내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투입해 보육교사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서류 정비, 환경미화, 행사 준비 등 보육 외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훨씬 즐겁게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아이 행복 선생님께서 식사 준비부터 배식, 뒷정리까지 도와주시면서 좀더 아이들의 식사를 여유롭게 챙길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여유로워진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욱 꼼꼼하고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행복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곳이 있다는 소속감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번다는 뿌듯함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한 계속해서 아이 행복 도움비로 일하고 싶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복권 기금으로 행복을 나눠주는 분 모셨죠? 네, 복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재부 2차관 최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로또 복권이 발행 2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 로또 복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권으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그간의 노력을 통해서 복권은 나눔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유지되고 건전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권 기금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된 지도 오래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네, 복권 판매액의 약 40%는 복권 기금으로 정립돼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그리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의 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당첨자에게는 행복이 어려운 이유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볼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봅니다 자몇 번일까요? 28번. 자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26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36번. 자네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네 번째 행운의 숫자 12번. 다섯 번째 볼 추첨합니다. 17번이네요.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요? 20번.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하겠습니다. 4번. 제 1044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28, 26번, 36번, 12번, 17번, 20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4번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대 복권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